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옛날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습니다. 개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음식을 저축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에 반해 배짱이는 그늘 밑에서 매일매일 쉬며 노래를 부르고 놀면서 일하는 개미를 오히려 미련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밭이나 논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땅은 전부 얼어붙어 버렸으며 추운 날들이 이어져 밖에서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날이 온 것이죠. 이때 개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저축해온 식량을 먹으며 따뜻하고 배부르게 겨울을 보냈지만 배짱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개미를 찾아가 음식과 잠자리를 구걸하게 됩니다. 이 동화는 이소부화로서 젊은 시절,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배짱이처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절까지는 이 동화를 위와 같이 해석하였으나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에 하나여 위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사계절이 여름인 베트남 남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배짱이가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나온 배짱이 습성과 같은 것은 저축 개념은 물론 일할 때의 습성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몇 가지 음식은 나오고 몇 가지 음식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만드는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 말한 뒤 30분이 지나면 나오게 되죠. 제대로 체크를 안 했거나 알고도 귀찮아서 주방장이 안 만들었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이 경우 사과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왜 이렇게 독촉을 하냐는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몰려와서 테이블이 자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테이블이 빠져나가면 보통 바로 치우고 다음 손님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너무 여유있게 서둘러서 일을 하는 모습보다는 느긋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쩌면 식당 서빙이나 마사지, 이발소 같은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월급제로 일을 시키게 될 경우 손님이 많든 적든 똑같은 월급을 줄 경우 손님이 많으면 몸만 힘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서비스를 개판으로 하여 손님이 끊기고 자기들은 널널하게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베트남에서는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을 직원들의 기본급은 적게 측정을 하고 메인 가격은 낮춘 상태에서 본인이 받은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팁을 주게 하는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죠. 그러나 그 팁이라는 것을 악용한 일부 직원들은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팁으로 달라고 말하며 마치 이곳의 팁은 미니멈 얼마로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그 업소를 찾아가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과거에 단순 먹을 것에만 의존하던 배짱이의 습성이 현재까지 아직 남아있게 되어서인지 현재의 지출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배짱이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부 베트남의 경우 겨울이 없습니다. 고로 이들은 추위에 떨고 동상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노숙자의 삶을 살아도 공원 벤치에 신문을 깔고 자도 얼어 죽을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과거 한국에서 있던 보릿고개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기후 때문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날씨가 좋은 해에는 오모작까지도 하는 나라이기에 언제나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죠. 이곳은 쌀뿐만 아니라 맛있는 각종 열대 과일도 풍성하여 시골 지역에 가면 산에 올라가 나뭇잎을 따듯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서 먹기가 가능하기에 굶주려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반도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고 과거에도 항상 겨울을 대비해야 했기에 우리 조상들은 봄이면 씨를 뿌려 여름에는 약을 치고 관리하며 가을에 추수하여 겨울을 대비하였고 그해 수확한 농산물을 다음해에 수확철까지 두고두고 두고 먹어야 게게 쌀은 창고에 쌓아두고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담궈 김장독에 넣어 나중을 생각하는 저축정신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트남은 쌀을 생산하여 다 먹기도 전에 다음번 농사가 완료되어 또 수확을 하게 되었고 야채나 과일은 항상 밭에 널려있기에 먹을 때마다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습관이 옛부터 내려와 저축이라는 모습 즉, 이 세이브 정신이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미래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사계절이 있는 국가의 사람들보다 조금, 혹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면 본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데 뭐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실환 상표권이라든지 문학, 미술 등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 이런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비보장은 물론 은행의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도 과거에는 있지 가 않아서 은행이 망하면 입금한 돈을 그대로 공중분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죠.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달러 아니면 은뭐 금으로 바꿔가지고 개인금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압류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에 와서 장기간 지내본 사람이라면 길을 다니다가 교통경찰에 의해 오토바이를 압류당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SNS의 발달로 불합리한 것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행위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요. 이곳은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공식적 재산인 부동산, 토지, 차량 등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벌금이라는 명목과에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 절차와 이유 또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이들은 충분히 쓸거 쓰고 남은 거를 세이브하자는 마인드. 즉,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배가 차서 못 먹을 것들만 저장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코아킴 대 포사다의 소설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마시멜로를 꾹 참고 인내하면 성공한 아이들에게 더욱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과거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나중에 먹고자 아껴두다가 그것을 권력자가 와서 뺏어먹어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기에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마인드보다 배짱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이 있으면 먼저 먹고 보는 마인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미권 문화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결혼 여부, 나이, 가족관계, 직장 내의 직위, 학력과 같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같은 사항을 물어볼 때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 물어보는데 때로는 경찰서에서 신문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여부와 나이 등은 물론이고 회사 이름은 무엇이며 심지어 월급이 얼마이고 부모님의 소득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이죠. 뭐 이것저것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과 학업에서는 위와 같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일 처리하는 경향이 조금 혹은 많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 돈 주고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그들을 쓰는 건지 아니면 가르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 말이죠 뭐 신입사원이야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기초상식까지 알려주며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꼼꼼한 오너나 관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콤사 콩비엣 콤히유 그냥 자기는 준후 월급만 받아가며 평소 매일 하는 단순 업무만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모르는 일을 시키면 모르니까 아는 사람을 시켜달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면 커피를 탈줄 모르니까 탈줄 아는 사람에게 시키라는 스타일이죠 호치민의 경우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알리바바라고 불리는 소매치기범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합리화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잡히게 되면 잘 사는 사람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범죄 이상의 경우 사회주의 공권력을 제대로 보여주듯이 강한 처벌을 합니다. 징역은 물론이고 공안TV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조사장면 및 재판 모습은 물론 사는 지역의 주소까지 나오게 되어 한번 중범죄 이상을 저지르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정부가 처벌을 해주죠. 그리고 이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보다 선배거나 혹은 직장에서의 상급자가 이를 지시하면 군대식으로 표현해서 까라면 까면 될 것을 가지고 본인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은 그때서는 콤싸. 우 일부 무지한 부모의 경우 아들 딸인 자식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몇살 되지 않은 어린에게 구걸 혹은 껌파리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딸이 술집이나 마사지업소에 출근을 하는데 아빠가 오토바이로 태워서 출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 무지한 부모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행위를 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누군가가 번 돈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행위가 스스로 양심에 옳지 못한다고 느끼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타인의 직접적인 도움을 원하며 살아가죠. 이곳의 인건비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편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보다 대략 5분의 1 0분의1에서5분의1 정도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지만 딱그 정도 업무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오너나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50점 맞는 학생을 능력 좋은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준다 한들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는 학생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몇달 혹은 몇 년에 걸쳐 100점짜리 인재로 만든다 하면 100점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리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의 해외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라서 영어나 아니면 한국어를 포함해서 제2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할수 있는 좋은 시즌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황금기라 할수 있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많은 경쟁회사가 진출하였기에 틈새시장을 공략하여야만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기이죠. 공식적인 통계가 아닌 별거하는 부분을 포함해 이들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았을 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듯이 이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 또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될것 같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남녀가 조금 진도를 나갔다 싶으면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모습하고 문화 그리고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나의 사상이 정답이고 이들의 사상이 오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은 그들의 문화와 습성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인의 생활습관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을 본다면 어쩌면 베트남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